네. 이거 1, 2, 3, 4, 각각금이 이제 어떻게 쓰인 거예요? 1번이 뭐로 쓰인 거예요, 그러면 이제? 에 어, 1번이, 어, 이후에는, 경우에는... 어, 접속사인 거 같고. 써주세요, 써주세요. 네. 1 번이 접수다 수신, 그럼 2 번은요? 2 번은 관계대명사. 관계대명사. 아, 3 번은요? 꼴찌에서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은 대개 단열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.